자, K의 2019년. 네. 어, 꿈이 궁금해. 디테일한 꿈도. 면허증은? 뭐? 아, 지금 취득을 못해서. 어. 네, 뭐, 네. 올해 안에 꼭 저도 운전면허를 꼭 네, 해보고 싶고. 네, 그리고 저는 지금 뮤직뱅크 MC로서 활약을 네. 하고 있는데. 음. 하고 싶은 게제 꿈이고 장수로쭉하고 네. 싶다. 네. 네, 2년 갑시다. 오래오래. 지금 뮤직뱅크 MC 한지가 지금 얼마나 됐죠? 이제 아직 1년도 안된 새내기라서. 아, 그러면 뭐, 네. 예. 한몇 년까지 좀 하고 싶어요? 아, 저는 할수 있는 한은 끝까지 하고 싶어요. 제이의 허참. 네. 아 좋네요. 오래오래. <웃음> <월요일에> 오 좋네요. <웃음> 뮤직뱅크의 제이의 허참. 뮤직뱅크. 그리고 면허증은 만약에 딴다면 한번 드라이브해서 어디 한번 가고 싶어요? 어, 자, 어머 한번. 가족끼리 같이 응. 여행 가고 싶어요 어디 쪽? 어좀 멀리멀리 응. 바다 보러 바다 보러 부산이나 야 네. 부산 한 4시간 반 정도를 오. 네 달려서 <웃음> 네 부산 가서 회도 먹고 회도 먹고 <웃음> 네, 또 중간에 해도 또 휴게소도 해. 다 들려야죠 맞아요 네. 아. 그 영자님이 추천하신 소닥소닥도 먹고 네. 그리고 또 꿈이 있네요 네, 네 운전 드라이브하는 네, 드라이브. 좋습니다 자 지혜는 어떤 꿈을 어, 갖고 있나요? 예, 제가 취미생활이 딱히 없어요. 음. 그래가지고 이번 연도에는 어 배우고 싶구나. 어, 취미생활을 많이 배워보고 싶어요. 운동도 한번 해보고 싶고 언니가? 네. 운동하다. 운동도 운동도 약간 재미난 여러 가지 운동들이 있어요. 아 운동이요? 네. 아 네. 이런 거 있잖아요, 속도 아, 활동적인 거? <웃음> 네. 뛰어다니고 막땀막 막 나고. 어, 그런 약간 네. 활동적인 운동? 네, 그런, 그런 것도 해보면 근데 그게 꿈에에으면 아프대요. 그래가지고 또 걱정이 좀 많구나, 지혜가. <웃음> 예. 걱정병이 있네. <웃음> 음. 아 그리고 어, 작곡 같은 것도 한번 해보고 싶다 작곡도 도전, 을 해보고. 지금도 좀 약간 연습을 하고 있어요? 아니야 아직 시작은 안 했어요. 그냥 어, 시작은 안 했는데? 한번 해보고 한번 도전을 싶다. 한번 해보고 싶다. 네, 시작이 많이다. 음. 아직 반도 안 했네. <웃음> 좋습니다. 자, 운동까지도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다. 자, 수정, 2019년 굿! 아, 는아저 네. 조금. 이렇게 그냥 느낌, 느낌상 느낌그 작년에 네. 너무 이렇게 계획했던 거를 진짜 하나도 못 해가지고 아이고. 그냥 완전 그냥 이렇게 활동하다 보니까 그냥 어느새 지나 있는 거예요. 나 이거 좀 해보고 싶었는데 네, 네. 요가도 하다가 세달 하다가 활동 시작해서 못 하고 아. 막뭐 뭐 일본어 공부도 진짜 딱 배운데 그냥 복습만 하고 끝나고. 아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년에는 좀 제가 계획하는 것들을 좀 활동하면서 조금 이렇게 하나하나 하고, 이렇게. 언니 말대로 운동도 좀, 좀 하고. 약간 좀상기돼 있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예예 <웃음> <웃음> 네. 네. 네. 아, 좀뭐 약간 앞에 비해 너무 비루해가지고. 자신에게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웃음> 괜찮아 네. <웃음> 그리고 하나, 그, 네. 그 새해 목표 하나 있어요. 어, 뭐예요? 제가 그 슈퍼맨이 돌아왔다 어, 어. 그 프로그램 너무 좋아하거든요. 아, 애기들 좋아해요 윌벤저스 있잖아요, 어, 어. 아세요? 윌리엄이랑 벤처 아, 알죠, 저희 집에도 한번 놀러 왔었어요. 와, 어, 봤다, 어, 아, 아, 아, 아, 아. 봤어요, 봤어요. 아, 네. 근데 그 애기들 보고 싶어요. 아. 그 애기들 보는 게 새해 목표예요. 새해 목표. 네. 그럼, 야, 윌리엄에게 그럼 영어로 좀 인사해줘. <웃음> 싶... 아, 윌리엄 한국말 잘하더라고요. <웃음> 아니, 아니, 영어거니 아, 아, 영어로 그래요. 윌리엄 내가 꼭한번 찾아뵙겠다. <웃음> 자한 번, 윌리엄, 하이. 헬로 윌리엄, 아임 수정. I will go to you soon. See you soon, 바이바이. Bye bye. <웃음> oh, 잘한다. 잘한다. <웃음> 어. <웃음> <웃음> 오 잘한다. 찍찍찍했어, 올해 더 해야겠어요. 아니 눈높이 교육이에요 이게. 윌리엄보다 아, 더, 더 낮춰서. 네. <웃음> 영어를 윌리엄보다 더 낮춰서. 내가 볼때 윌리엄이 대답할 것 같아. 이 방송 보면 쏙쏙 들어왔어요. 어. 그러은요 어. 아이를 평소에 좀 좋아해. 아 어, 너무 좋아. 어. 응. 이제 하루의 피곤함을 애기들 영상으로 풀어요. 아이고. 그러면 은 우리 또애기가 있죠. 우리 지혜가 어, 예, <웃음> 지혜가 그러면 <웃음> 아, 백화점에서 뭐 사달라고 들어 눈는 친구예요. <웃음> 어, 어. 자 그거를 한번 수정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디. 나 이거 사줘. 나. 자, 사왔죠 자 지혜 몇 살? 한네 살로 갈게. 네 살. 자 레디. 아셔나 이거 사표 대화점왜 왔지? 쟤야? 우리 처음에 왜 왔지? 그렇지 잘한다 어쟤 잘한다 일어나 우리 왜 왔지? 우리 쟤 초콜릿 사러 왔잖아 응. 그러면 장난감 내놓고 초콜릿 먹으러 갈까? 둘다 그러니까. 아니 초콜릿만 먹어야 돼 그럼 내일 와서 다시 생각해보자 그럼 내일 와서 초콜릿 살래 그럼 내일 와서 초콜릿 살래? 응. 그럼 우리 그냥 가자 아 저, 저, 아니야, 죄송한데 두분 친구 아니에요? 친구 <웃음> 저, <웃음> 그냥 말안 듣는 친구 같은 느낌인데 <웃음> 어 그래도 약간 어허 딱 하면서 어, 컨트롤하는 게어어 컨트롤하는 게 대단했어요. 넵.